판교로 가 주세요. 판교. 앞에 사고 난것 같은데요. 하... 사는 게 많이 바쁘죠? 글쎄 물이 정말 부드러워요. 좋네요. 아, 예. 주세요. 예. 진짜 좋은 원두예요. 튀기자. 아... 물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? 물병 예쁘다.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요. 저희 거래처 중에 아쿠아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머니 보틀이에요. 어, 죽이네. 아니요.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물병이에요. 와, 알칼리 수소수 진짜 부드럽다. 이거 죽이, 아, 살리네. 아, 이거 물이 진짜 술술 넘어가요. 저는 이제 아쿠아마인 대표님 만나 뵈러 가야되서요 예. 네. 예. 네. 아 그런데 이 물병 어디서 살수 있는 거예요? 검색차에 그냥 아쿠아마인이라고 치시면 돼요 아, 네. 그럼 저는 이만 아, 예. 네. 네. 들어가 네.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. 네. <웃음> 아쿠아마이네 김범현 대표야 머니버틀로 요새 뜨고 있는 거 알지? 가능성이 큰 회사고 김대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같이 운동이라도 하면서 미팅 잘해봐 김과장 뱃살 보니까 어차피 운동해야 하는데 건강 챙긴다고 생각하고 어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퇴근해 야 회사에 이런 부장 없다 알지? 뜯는 나잉? 어? 아, 안녕하세요. 아쿠아마이의 김범현 대표입니다. 미라클의 김과장님이시죠? 물 한잔 하실래요? 김과장님, 알칼리 수소수를 제대로 체험해시려면 운동 전과 후를 보면 알수 있어요. 운동 전, 운동 중, 운동 후에 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럼 그게 그 정확한 그 수치나 데이터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? 네 그럼요 지금 김과장님의 건강 상태를 알칼리스도버킷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 한번 해보실까요? 네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GLS라는 휴대용 체지방 측정인데요 이게 알칼리 수소수를 마시고 난 후에 체지방 투정하시면 체지방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알칼리 수소수를 마시면 체지방이 감소가 돼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가 체인지 유어 바디거든요 체인지 유어 바디? 제 몸도 건강해지겠죠? 그럼요 응. 바디가 건강해져야 소울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김과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그만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계약서는 제가 부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. 어, 아, 아, 대표님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요. <웃음> 아, 예,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Change my body, change my soul. Aquamine, change your body.